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약간 좀허스히해져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불편해 하실까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5월이 됐는데도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은 거 보면 이게 제 목소리가 될 건가 봐요 오늘은 3개월 전부터 시작한 벤자민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 30대는 눈밑꺼짐이 대표적으로 나의 고민이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30대 진짜 정말 중반에 딱 들어서는 순간에는 쌍꺼풀이 점점 사라지고 눈 처짐이 되게 큰 고민으로 다가왔어요. 특히나 우리가 약간 마스크만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눈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아무래도 약간 눈밑이 좀 처져 있으면 좀 약간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생기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좀 슬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관 안자라든지 이마에 뭐 올리지오 시술도 하고 베이비 콜라겐 시술도 해서 약간 탄력이라든지 볼륨 증강이 좀 약간 신경을 썼어요. 카다. <웃음> 물론 뭐 이게 약간 뭐 필러 라든지 아니면 지방이식처럼 볼록볼록한 느낌은 아니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약간 좀 꺼진 곳을 채운 정도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연스러운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좀 약간 꺼져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쯤 저희 엄마 정도 되시는 어머니께서 운동을 하고 계신데 약간 눈이 탁. 서져있으면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눈가가 이렇게 처지니까 이렇게 굉장히 슬퍼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빨리 나도 뭔가를 좀 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40대 중간이 됐고 이제 내년 되면 40대 후반 들어가나요? <웃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 보니까 약간 이마 리프팅을 해야 결국에는 이렇게 눈이 좀더 약간 선명해지고 또렷해지니까 이마 리프팅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다가 가성비라든지 유지라든지 뭐 안전성 이런 것들을 약간 고려를 했었을 때 실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제가 해봤어요 처음 시술을 할 때는 제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흥분이 됐어요 어, 나의 이마도 올라가는구나 막 나의 눈도 올라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진행을 했어요 생각보다 그때는 내가 넣은 개수에 비해서 이렇게 약간 좀 올라가는 느낌이 또 적은 거예요 정말 어질어질한 거예요 막. 그냥 맨살에다가 막 실리프팅을 해놓으니까 아 진짜 이 상태는 환자분 들은 절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2차 시술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웃음> 2차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을 세웠어요 마취주사도 하고 그 다음 에 마취크림도 발라서 2차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때는 그거보다한 2분의 1 정도 증강을 시켜서 볼륨실을 넣어서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더 나았어요 내 나이가 40대 중반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적은 실에도 괜찮을 것 같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더 많은 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우고 저희 실장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실장님은 한번 했는데도 젊어서 그런가 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시원하게 떠진다는 거예요. 전 사실 두 번째 하고 나서 눈이 시원하게 떠졌어요. 나중에 전후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눈가를 개선할 때는 아무 초반에는 눈미 꺼짐이 고민이라고 하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쌍꺼풀 라인도 사라지고 눈가가 처지고 생기 없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결국엔 이마 리프팅까지 같이 동반되었을때 눈매 라인을 조금 더 또렷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 눈매가 좀더 또렷해졌어요? 크게 <웃음>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저는 만족해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제가 3개월 전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지금 2차까지 시술을 하시고 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벤자민 리프팅 같은 경우는 당일에 해도 멍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시고 물론 내가 느끼는 통증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긴 하지만 한 일주일 정도 가는 것 같고 실외 리프팅의 결과는 두달 뒤에 보는 것 같아서 등자맨 리프팅 같은 경우는 좀 바쁜 사람들 안전하게 수술이 아닌 것으로 눈매 교정도 하면서 좀 약간 이마 리프팅을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좀 좋은 시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여러 가지 고민과 시도 끝에 새롭게 만든 시술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약간 눈밑 처짐이 고민된다라고 하시면 설레임에 와서 저와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